또 우리 그지점장님 그 우리 이사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 내에서도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. 네네. 조직 내에서 무슨 영업을 해요? 어, 어막 예를 들면은 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저는 그 자기 투자라고 있잖아요. 저도 이제 강의 때 배운 내용인데 대부분의 자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좋은 옷을 입고 네. 뭔가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화장품을 사고 이런 걸 자기 투자라고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. 음, 근데 저는 나를 돈 벌게 해주는 사람에게 다시 사랑을 대갚아주는 거, 이게 자기 투자라고 보거든요. 어, 그러니까, 확실다, 예를 들면, 제가 A 직원, B 직원이 있는데, 명절 때 제가 갈비를 보내드렸어요, 두분에게 근데 A 직원은 아무런 인사가 없는 거예요. 음. 근데 만약에 B 직원 같은 경우는, 어, 오늘 그 이사님이 보내주신 갈비로 갈비찜을 해서 저희 저녁, 게 이제 식구들끼리 행복한 이 저녁 식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정말 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메시지가 오게 되면은 네. 나중에 제가 갈비가 하나 더 생겼을 때 예. 누구를 챙겨주겠냐 이 말이죠. 그러니까 <웃음> 이게 람 바람 네, 바람이 네. 바람이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윗 사람들과 그러니까 자기 투자를 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더 있을 텐데. 네네네. 그리고 또 하나가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음. 그러니까 영업하면서도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꼭 이게 조직 내에만 오면은 관심을 드리는 주는 게 아니라 관심을 받기만을 아. 바란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네. 그래서 러네그 조직 내에서 먼저 인정받게 되면은 내가 영업하는데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분명히 더 많을 텐데 음. 그래서 좀 조직 내에서의 이 영업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조직 내에서 먼저 인정받는 것들이 어~ 네. 이게 중요한 얘기다 진짜 음. 네네 이게 혼자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혼자가 아니거든요. 얼마든지 네네. 도움받을 수 있고, 어, 힘들 때 상의할 수 있고, 또뭐 이렇게 조언도 구할 수 있는데, 그러려면 평소에 잘해야 된다. 네네. 그런 마음도 있어요. 영업을 하다 보면. 괜히 그 경쟁 의식이 있다. 그게 선의 경쟁일 수도 있는데, 음. 괜히 누구 잘 되면, 아 어, 이러면서, 조금 음. 어, 뭐 이렇게.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해요. 음. 어, 뭐, 외롭죠. 물론 외롭죠. 내가 네, 책임져야 그쵸. 되지만. 분명히 도움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그 되게 좋다. 이렇게 선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네네. 올리고 어, 표현해주면 표현해 너무 감사하죠. 또 오히려 제가 어, 더 감사하죠. 그렇죠. 주는 네. 그러니까 사람도 행복하고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꼭 한번 이제부터는 작은 거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좀 그거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. 덕분에 잘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네네.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우리 박사님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. 네. 어떤 거예요? 그 김용 박사님한테 제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. 네네. 아, 요금을 보낸 적이 없네 보니까. 아, 아니 무슨 말이야? 아, 요금을 보내드릴게요. 뭘 보내야지 뭘 보내드려. 박사님 좀 하셔야겠네. 화자게. <웃음> 예. 해야 되겠어. 근데 예. <웃음> 이분한테 제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. 뭘 예.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면요. 음. 박사님은 그 집에 이렇게 이제 선물이 가잖아요. 그러니까 꼭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아. 인증샷을 찍어서 야 고맙다. 음. 역시. 근데 그게 역시. 굉장히 느낌. 오 어, 그렇죠? 생각 딱 떠가면서 처음 왔어요. 야 그러니까 나도 되게 흔한 하더라고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그걸 똑같이 복제했습니다 항상 아 네, 단독 커피 하나라도 받으면 네네. 항상 사진 찍어서 이쁘게잘 아 예. 받았습니다. 아 어. 근데 그게 저도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네네. 제가 선물을 주거나 할 일도 음 있을 거 아니에요. 음 근데 그 사진 찍어서 아까 박사님도 하신다는 음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음음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잘안 잊혀져요. 아, 어,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아까는 뭐 저희도 선물을 할수 있는 기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음. 어떤 일이 냐면 똑같은 무기를 갖고 와도 누군가에게 먼저 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때 음. 그런 기억에 좋은 자존상을 남겨준 음. 사람들에게 나의 무기나 나의 노하우나 경험치를 어쩔 수 없이 먼저 줘야 될때 그런 인원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. 음. 그러니까 이게 그 리액션이 되게 중요해요 리액션이 이것도 아, 리액션이거든요 리액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만 30% 50%만 더 리액션을 더 잘하면 되게 더 많은 것을 얻어요 제가 요즘 리액션 잘하는 건 이제 아래야게 리액션을 되게 많이 하죠. <웃음> 어. 그, 생존을 <생조를> 위해서. 화이팅입니다. <웃음> 아, 어, 네. <웃음> 네. 제발 좀남자분들요 네. 사랑한다고 좀 얘기하세요. 음... 거, 마, 꼭 말로 해야 됩니다. 말로. 말로. 음... 말로 꼭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진짜 이 밥상이 달라집니다. 어... 제가 지금 오늘 아침도 아침밥을 먹고 오고요. 네네. 이렇게 아침밥 먹는 비결은 리액션리액션 <웃음> <웃음> 리액션, <웃음> 아니면 어...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여해 주셔야 돼요. <웃음> 어... <웃음>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방사님의 정으로 다 느끼실 거예요. 다 왜냐면 마이크 잡으시니까 관제하시는 거 네, 네. 청중의 박수가 있어야지 할말 맞아 이게 있잖아요. 리액션 없으면 네, 네 그잖아요. 맞아요. 진짜 똑 같은 거 같아요. 그거는.